러스트 5일차 뭔가 우리 집이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인지 응? 내 방에 왜 이런... 어라? 자고 일어나니 도둑이 왔다 갔어요 일강아 우리 스크랩 좀 모아가지고 네. 도박하러 갈까? 우리집 일으키러 갈까? 아이고 제쟤 부패할때까지 놔둬야 돼. 거기 거기 그 숫자 써있잖아요 응 음. 거기에다가 개수 넣어자3 이거 3 나와 내가 여러번 봤어 내가 이거 패턴을 어 이거 숫자 맞추기인데 이거 3입니다 이런 쉣! 자1입니다 이번에 1입니다 멈춰 안돼! 좀 어떻게 이거 비법을 좀 전수해 주실 수 있나요? 갈비에 천개벌 가지고 집나떴이 뭐라고요? 천 개를 셨다고요 비결이 뭐예요? 아이 예, 우리 케빈씨가 이 도박장을 처음 와봤나 보니 아니 그럼요 도박장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하하하이 비법을 <웃음> 알려주십시오 할아버지 저 타짜가 되고 싶습니다 할배는 1에다가 20 넣고 5에다가 7개 넣고 이틀 전에 15,000개까지 땄거든요 예? 15 정0개로는 집안 빨리 못.. 못.. 못.. 못.. 저.. 저 그지예요.. 저.. 그진.. 아니다 50개로 다 된다는데 그때 50개 가져와서 700개로 불몰는데 역시 할아버지! 3 3? 3? 3? 3? 3? 3? 2연승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일단 오케이? <웃음> 진짜? 아니 이 자신감 뭐지? 어? 이런.. 어,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바로 도망.. 아니 저 사람! 무말 들어가지고 좋을 어. 도 어. 하나였다. 어. 아, 진짜 아버지 맞습니다 할 아버지. 제가 오.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웃음> 뭐? 이번에 오 이번에 오. 아니 왜 갑자기 변장을 <웃음> 따로 오. 하고 왔어 이거는 뭐야 이번 오 이번에 오 진짜로? 아 집에 갔다 왔어요 이번에. 아, 이번에. <웃음> <웃음> <웃음> 좀 두둑히 넣었어 이번에. 나 진짜 믿어요. 집안 살려야지. 믿어. 나 진짜 믿어. 진짜 집안 살려야 돼나나 지금 장남이야장남 어? 어. 어. 정희. 야! 이걸 24개 걸어버려. 그래. 좀 화끈하게 가자. 1. 2. 1. 1. 나 진짜 나 당신 말 <웃음> 진짜 믿어야 됩니까? <웃음> 이, 이, 아, 지금 왜, 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다오 다음 거, 3이라고? 다음 거 3. 케빈님 만약에 이번에 사방 안 뜨면 내가 그거 넣은 거만큼 내가 다시 돌려줄게 여세 3개 아나 돌려 저는 5, 3, 3, 3에 걸었어요? 네 3에 걸었어요 3, 3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와씨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대빈님 아니, 아이고 이거 20이었니? 아이고 야였네 그리긴 하겠는데 예예 캐빈이그 <웃음> 예. 예. 그 케빛님, 그... 예. 제가 방송 보고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보고 있었구나 <웃음> 아, <웃음> 아, 아 이상하다 어 이, 이, 이상하네 아 근데 소총탄 이거 갈아야 돼요? 이거? 아니요 뭐 갈아도 안나와요 아니 그럼 소총탄을 주시면 어떡해요 <웃음> 개수 맞춰드렸어요 <웃음> 아니 뭘 개수를 맞죠 저꼬라스요? <웃음> 어, 이득이다 아, 아 그렇지 오 나오면 너무 좋아. 오, 오, 오, 그렇지! 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달 그렇지. 아오 나오면 너무 좋아. 리얼 아, 계산 번 아, 진짜로. 나한번오나오겁 합니다. 아, 아 이네야 이네야 잠깐만 참아봐. 아니, 아니, 아니, 이네야 잠깐 참아봐. 진정해, 진정해. 참아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봐. 할 거면 몇개걸 거야.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200, 200, 부탁할게 200 500개만 000... 들고 와줘요 집에 500개만. 아 이거 그 케빈 들고 있으니까. 아니 집에 500개만 들고 와줘요 아니, 아니 여. 아 근데 이번에 진짜 3번이긴 해아니야 3번 거한... <웃음> 아니 안전하게 집에 올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이번에 진짜 3이긴 해 이번에 진짜 3이긴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몇개 걸었서 몇개 걸었어, 몇개 걸었어 이네 몇개야 몇개야 몇개 800개x3 으아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웃음> 아니 개, 그거 들고 집에 올수 있어요? 아어 <웃음> 지금 해 지고 있어 해 지고 있어 해 지고 있어 <웃음> 저기 불꽃놀이 한다 우와 어, 불꽃놀이 아 어, 이쁘다 이야 고래다 우 고래 이쁘다 아어그래볼 때가 아니야 뛰어 뛰어 뛰어 야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구조물 많아 됐다 왔다 여기서부터 안전해 여기서부터 나 배고... 나도 배고 나 배고픈데... 아... 안전하게 아! <웃음> <웃음> 집에 오, 올 거라면 보장이 없잖아 여기 남다르지 나... <웃음> 마 여기! 여기 남다르지! 나... <웃음> 떨어지... <웃음> 음... 이렇게 이게 우리 집 앞에 AK 든 사람이 있다는데요? 지금? 아 쫓아오지 마세요. 님아 어, 저기 2D님 네다 음? 이거 집 수상부터 해야겠는데 그러면? 그러면 음. 어딨을까? <웃음> 음. 아 여기 예, 저 <웃음> 있구나. 지금 그거 있나요? <웃음> 아버지 박스어요? <맛있어요? 웃음> 음, 나 근데 저네몇발 맞혔어.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케빈 님 급해지는 숟가락 소리 니다강님 옆에 나. 강 옆에 나 좀. <웃음> 아, 터렛도 박아 놨네요. 혹시 우리 로켓 같은 거 있나 집에? <웃음> 지금 내가 만들어 줄 수는 있어. <웃음> 어, 뒤쪽 언덕 쪽으로 한명 빠졌거든요. 한 명이 뒤로 빠져 있어서 가을 만할 것 같아요. 다들 나와주시겠어요? 무장하시고. 오, 돌아서 온다는게웬만 아, 야야, 고속 에메랄레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에메랄레스 떨어지면뭐 별거 같아네 그냥 이 집에 붙으면 돼요 단체로 붙을게요 갈게요 에이. 하나 둘셋고이 집으로 붙을 거예요 어 아니 그냥 여기서 쏴 지금 여기서 쏴 여기, 여기다가 여기쏴 내가 쏘는 데다가 여기다 위에 쏴, 위에 여기다. 위에 여기다가 뒤에 여기다가 건물 뒤에도 털에 하나 있어요 쏴쏴쏴내발다쏴 루프 봐주고 왼쪽 오른쪽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뒤에 헬기 아, 있구나, 여기. 우와 야 이거 멋있다 화면 총알 없어요. 총내 뭐야? 나뭐 맞았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다내려다내려 올라가지 마세요 이제비 이런. 아 타이밍 안 좋다. 준비 거의 다 했는데. 아 진짜 어... 아깝다. 아쉽네. 이거 여기 닫자. 케빈님. 케빈님 나오세요. <웃음> 하나 죽였는데 깨비. 오우, 오우. 대박. 아 러스트 우리 러스트 멈춘 거 같은데 아, 맞나요? 멈췄는데? 어이. 어 러스트가 멈췄는데? 지금 저기 그 네. 이네님 있는 곳 코지님 아시는 분이 고인물 분이 지금 우리 막 AK 한 박스 준다 그래가지고. 아나 죽었다. 어쨌든 받고 계시대. 우왕. 감사합니다 헬렌님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거 진짜 다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죽었어요? 그 아, 인연이 아. 이런식으로 풀어지네요 <웃음> 저희 방금 레이드 당해가지고 저 요거 얻어가서 다른데 한번 레이드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도 레이드 안가봐서 아왕업도갔습다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느껴봐야 돼요 이거 미들도 느껴봐야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 지나갔고 10은 야, 아, 진짜 억까좀 하지 마라. 진짜로 그러니까 12, 12 너무 약간 의도적으로 지금 어, 어, 어, 어, 어, 왜왜왜왜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오오오오 어. 어, 불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떤 미친사람이 너무... 여기다가 착륙을 해 <웃음> 이씨 미안, 미안. 어떤 미친사람이야 빨리 차 안빼 <웃음> 이씨 나 이거 완전 사람 죽었어요. 아 운전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웃음> 어. 아니 세터님어 얘가 못나가요 <웃음> <빨간 거 맞네? 웃음> 이 운전할게 탈지 방송인이 어떻게? 는렸었다가 살았어요 아니. 저 먹을 거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먹을 거.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 터진 거야? 그 영화 터널 알려 터널. 아니 누가 아! 와 죽었다. 아. 아이 6터널. 맞아요 아이 6. 저기가 나 죽이고 나나 티베깅했어. 아, 나, 그런 거였어? 요 이건 날괴롭혔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쏜데 지금 쏜데. 어좀 어. 어 좀... 보자 보자. 온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디야? 우와.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와! 잘 맞았다. 잘맞았어근데 어, 잘 맞..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네, 네. 어라? 어. 아니야. 한쪽 어, 저 부서졌다. 저기 아, 저기 아래 부서졌다. 아래 터졌다. 어, 와. 어, 어. 어. 뭐야? 아 이거 칼에 싹터래. 어떻게? 야 샷건 터렛 터렛고 그러면 지금 곳곳에 있겠는데? 그럴까? 그러면 안쪽에 터렛 아이고 아이고 없나요 아니 야 여기 샷건 터렛 있어서 샷건 터렛 그래 언니 그냥 로켓으로 부셔요 그러면 아 혹시 오케이 이런 부셔 줄 테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네 개가 같이 스플 될바 야. 와. 야. 맞구. 네. 야. 일단 이거 나오고 안에 샷건터에 있거든요. 야. 맞아. 감히날 건드려? 우리 팀에 이렇게 <웃음>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도 <웃음> 너무 많아. <웃음>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음식. 여기 유황 유황 <웃음> 두줄 있어요 이왕 그래? 야 yeah. 여기 이왕 이왕 탈출 이게 뭐 올라가는 거같지 올라 어 그러네요? 헬기 왔다 뭐야. 헬기 왔어요 저희 아? 집 앞에요?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저희 레이더인데 누구래요? 그지? 모르겠어요. 음. 얼마나... 아니야 그안 그 사람. 보지마. 저 사람이 서브 집이네 그럼 저기가 안에 있어요? 안... 서브 집이야 메인 집이 있어. 아니 저희 탈출했어 하나가. 헬기가 탈출했다고 어, 그헬기 그럼 딴데 갔어요? 어, 딴데갔 어, 저기아 아, 쉽다내헬기까지 뺏었어야 됐는데. 오늘 이이드는여기까지 오늘 레이드했다니기다아이제다다